안녕하세요. 마리마. 음. 어제 하려고 했는데 어제가 지나가고 오늘이 돼 버렸어요. <웃음> 일하다가 늦어 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이렇게 한밤중에 합니다. 음. 요즘 제가 엄청 바쁘거든요. 냉이 입은 다육이들도 막 정리해서 음, 피신도 시켜야 되고요. 완전히 목대까지 가 버린 애들은 또 엎어야 되고요. 그래서 뽑아서 버린 애들과 음 아직 분 화분 속에 흙을 털어내지 못하고 쌓아 놓는 화분들 막 일이 많아요 근데 또 새로운 아가들을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나눔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아이들 어 그냥 막 식재하고 싶어서 미쳐요 미쳐 <웃음> 그래 가지고 어 아파 죽겠는데 음 너무 재밌어서 웃음은 실실 납니다 이번 그다육기는음 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젊은 청년 사장님이셨어요. 음, 하이다육이라고 하셨는데, 엑스플랜트에서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근데 이제 그 영상, 제가 우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랬대요. <웃음> 진짜 우시는 거야? 다 의기가 얼었다고? 어, 내, 거, 내 거라도 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막 음, 연락처를, 제 댓글을 다 뒤졌대요. 혹시 어디에 연락처 하나라도 없을까 하고 <웃음> 근데 제가 어디엔가 써놓은 한글로 달린 댓글이 하나 있, 있었나 봐요 번호가 저도 못 찾는 번호를 그 사장님이 찾으셔가지고 그리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키워 보 키우고 가끔 이렇게 영상에서 잘 키우고 있는 모습만 보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극구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음, 그냥 엄마 같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너무 가분한 사랑을 요즘 마린맘이 받고 있어서, 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꿈이라면 아직 깨지 말자. 이런, 어, 이렇게 내가, 어 참, 한 6개월, 7개월을 막 울고 지냈는데, 이렇게 웃고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꿈이라면 좀더 웃고, 웃고 싶다 깨지 말자 깨지 말자 할 정도로 그런 나날 입니다 진짜 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연말에 아이고 제가 올한 해는 정말 너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어쩜 나를 이렇게 내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게 만드는 한 해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남편 또한 당신 눈에는 눈물이 어느 때나 마를까나 할꼬 옆에서 걱정해 줬는데 연말 연말에 끝까지 제가 그랬어요. 냉해 윤타육기 앞에서 울면서 정말 올한 해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랬는데 아그 과정이 딱 고비가 넘어가더니 언제 그랬냐 하듯이 막 기쁜 일이 막 밀려오잖아요. 이럴 때는 저도 자중해야 돼요. <웃음> 이렇게 기쁨이 막 넘칠 때는요. 제가 혼자 이 기쁨을 꽉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더 좋은 곳으로 기쁨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또 이렇게 살다 보면 저 같은 일을 당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음 그런 분들에게 또 제가 조금의 도움의 손길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막 이렇게 자랑할 만한 막 이런 것들은 못하고 살았는데요. 정말 작은 거 하나 하나 아주 제 형편에서 할수 있는 그런 나눔하고 살았는데, 아 제가 이렇게 가훈한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음, 아 정말 이렇게 나눔다는 게 정말 쉽지 않는 것들인데. 진짜로 너무 제가 이렇게 세상에 아직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세상을 원망하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아, 어,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 다육이가 다 죽었을 때는 얼어가지고 냉예를 심하게 입었을 때는 첫날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울었고요. 그 다음날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추위에 있는 지역과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굉장히 춥습니다. 아마 얼었다가 다시 녹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집 아이들은 거의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오더라도 음,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아요. 색깔이 다 이상해졌거든요. <웃음> 그래서 아예 뽑아서 버린 애들도 많고 그래도 좀 아껴보겠다고 그 복도에 통로 쪽에 놔뒀는데 색은 이, 이미 거무죽죽 해졌는데 그래도 또 압니까 봄 되면 뽀얀 속살을 드러내면서 살아날지요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 그 아이들 보면 이제 속이 상, 마음 상하니까 새로 이렇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을 식재하고 음, 베란다에 앉아서 얘네들 보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또 어, 신기한 거는 이곳저곳에서 보내주셨잖아요, 다육이들을. 근데 어떻게 똑같은 다육이가 두개온게한 개도 없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정말. 혹시 이게 진짜 꿈입니까? 저 모르게 짜셨어요. 누군가의 어, 누구, 어느 분의 어, 감독님이 계시고 야 마리맘 다육이 마리맘 정원 다육이 다얼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주, 내가 이렇게 줄게 너가 이렇게 주렴 하고 짜 가지고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똑같은 게 하는게도 없고 다 각각의 거예요 각각의 거 엄마 엄마가 보낸 천사들이야 <웃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엄마가 음, 너무 울고 다니는 저에게 고기 너무 안쓰러웠나 봅니다. 엄마가 엄마보다 더 힘센 사람을 마음에 움직여서 이런 좋은 일이 있게 만드셨죠. 엄마 역시 엄마는 우리 엄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나. 음. 언제까지 울래 기다려주다가 안 되겠어서 엄마가 이런 좋은 일을 꾸민 거 아니야? 어. 엄마, 나 꿈꾸고 있는 것 같아. 꿈 아니지, 이거? 미쳤나 봐, 내가. <웃음> 이렇게 혼자 웃고. 어. 나 정상 맞지, 엄마? 엄마. <웃음> 사랑하는 우리 엄마. <웃음> 고고고 운 우리 엄마. 내가 엄마한테... 얘기했지 엄마 근데 그 약속을 잘못 지켜서 미안해 엄마 마지막 내가 인사할 때 울지 않겠다고 잘 살다가 엄마 엄마 있는 그곳으로 가면 나보다 먼저 갔으니 엄마가 나를 빨리 찾을 거아니야 엄마 있는 데로 가면 엄마가 먼저 마중 나와야 돼 그래서 엄마가 그런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 그래서 내가 이제 울지 않을게. 잘 있다가 엄마 만나러 갈그 시간 돼서 갈게 이러고 우리 이별했는데 엄마 내가 그 약속 못 지켜서 미안했어. 엄마를 너무 애착,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꾸 찾아 대서 미안했어. 나도 걱정돼서 그랬어 엄마. 이제 웃을게요. 활짝 웃는 엄마 딸 될게. 웃고 이제 웃을래. 가족들 너무 힘들게 안 하고 웃으면서 살게 엄마 내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다가 엄마 만날 그때에. 엄마 엄마 있는대로 갈 테니까 엄마가 얼른 뛰어나와서 나 마중 나와야 돼 엄마 그때까지 나는 건강하고 음 좋은 일 하며 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도 주는 그런 딸로 살아갈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어, 재밌는 모습, 할달란 모습으로 여러분께 새해에는 인사드릴게요. 정말 올한해 가분한 사랑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는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복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